안녕하세요 성시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뛰어내려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려서 차면 되겠습니다. 자, 보조발 들어 올렸다가 내딛는 네, 연습입니다. 고, 자, 다음에 보조발 끌어 올렸다가 다리를 뻗는 동작이에요. 자, 이때 중요한 거는